형 여기 용산 살거든, 용산, 용산. <웃음> 이태원, 네. 어 이태원에서 열밤 재워줄게, <웃음> 오 어. 근데 아마 나보다 더 좋은데 <웃음> 살 거야 니가 <웃음> <웃음> 엄청 부자라고 아. 상해에서 아니에요. 톰 할아버지가 아 그걸 진짜 어. 아, 아니 에요 할아버지 그냥 그 지금 편하게 편하게 살고 있어요. 어, 혼자와 있지? 아 제가 부모님이랑 한국도 집이 있... 응? 같이 살고 있어요. 아 한국에도 집이 있어? 네. 뭐 월세 이런 거 아니고? 네. 저 집을 샀어? 네샀어 아. 월세 전세 이런 거 아니고 네. 렌트 아니고 네? 렌트 렌트. 아 그런 건뭐는구나 <웃음> 뭐가 필요하면 샀구나 그냥 집을 샀고네네 네. 집은 어디야 집은 들어가면 아 들어가면 돼아 어, 네. 아이고 이고마구리네 뭐야, 이거, 뭐, 이거 아파 트야 네, 아파 트 아파 트파 아파 아, 아. 아. 여기는 뭐 다른 세상이다 좋으니까. <웃음> 와 뭐? 이 숙소가 무슨? 나무 수이 있어요? 전 아니에요? 막쑥 그 <목소리> 들어가면 테니스장 <장르. 목소리> <목소리> 어, 어, 어, 야. 야, 신옥탕이야 어? 여기 수영장 성당 so Yeah yeah. yeah. We're not the same. Only on m 영이몇 hey, hey. 살이세요? 네. 13살 차이야. 네, 13살 차이. 네, 13살 차이. 어, 병하고. 완전히 늦둥이 늦게, 늦게 나셨네. 완전 늦 네. 중국에는 한 명밖에 어. 안 되는데요. 제 아빠가 나이 늘어나니까 어. 애기 되게 좋아하 그렇지. 좋아 엄마한테 아그 어. 엄마 그 엄마가 어. 그, 어. <웃음> 어, 이거, 이거 엄마한테 파이팅. 그, 그냥 그냥 뭐 피아노도 있고 여기 사진 되게 많아. 오, 아, 정아요 아, 좋아요. 그 옛날 응, 그 제가 있어요. 했던 활동 영상들 음. 음. 음. 아사실저 이런 거 보는 게 약간 징피. <웃음> <웃음> 여기도 <여긴> 나간 거야? <웃음> 네, 여기 나왔어요. <나갈> 아! <웃음> <웃음> <자. 웃음> <웃음> <야>. 왜? <이상해. 웃음> 이거 한 번. 음. 이게 뭐야? <웃음> 이거 아, 이거 먹보세요 뭐. 이거 닭발 <웃음> 아니에요? 아니, 아, 아, 아. 이거 닭발인데, <웃음> 음. 그 특별한 거 있어요. 뭐요 그게 <웃음> 뭐 그. 닭 <다> 아니에요? 개구리. <웃음> 개구리예요 진짜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, 아, 즈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치리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치이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치즈, 50 치즈, 치즈, 치 오십 평 십칠억 천러집 말하는 거야 천러집이5 0평더 높지 사십 사십오 이상이네 어디로 가야 돼 어디? 저도 잘십 이십 어십 이십 이십 이십 이십 이십 이십 이십 이십 아십 이십 이십 이십 이십 이십 이십 이십 이십 이십 이십 이이이 <웃음> <웃음> 아 할아버지랑 닮았다고 어 닮았어. 닮가는데뭐 람바 딱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바빵 람바 람빵아 하하하하 빵빵자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이거 되게 멋있어요 이거 진짜 멋있어요 우와 이거 정리할 우와. 와나라서 정리할 거 정리한다고 알아서 정리하는 거 엄청 예쁘잖아 천일 할아버지가 아 그걸 진짜 알아봐 에이요 아 왔어요 에이요 렐라 干嘛这么好的牌我不懂我也不懂但是说一夜不听